그 올드마스터는 음. 뭐 위험한 다리를 앞으로 가가지고 음. 저기 멀리 있는 그 타겟을 찍고 draw his bow 이, 지금 올드마스터가 쏘는 거니까 얘도 올드마스터고 and fire t e n 깨끗하게 뭐 쐈다? 이 부분을 그 히트 쪽으로 뭐 맞췄다 now you 올드마스터가 말하는 거니까 얘는 그 영화 쳐 네. 그거 말이다 as he step back counter 그 안전한 것으로 그 물러나면서 그 영.. 아.. 그.. 그 어린 그 챔피언은 was frozen with you. 두려움에 얼어버렸다. You have more skill with your phone. 너 정말 뛰어나다맞지터가다 네. 하지만 너는, 네. 아, 하지만 너는, 네. 스, 네. 그 샷을 방출시키는 마음에 관한 스킬은 적다. 네. Nothing, Nothing other o r n e o t h i n g t r s our 없다. 네. 우리의 n 우리의 욕구를 다루는 것은 없다. 다른 사람들과 알맞게, 네. 깊이, 그 뭐냐, 전통만큼. 그럼 네.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고. 네. 우리들 트레디션은 네. 뭐, s a t i s f i 만족시켜준다. 우리의 깊은 감성적, 감정적 욕구를 어떤 거냐면 우리 속하고 유대 유대 결성 이거를 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를 뭐 만들어주고 뭐뭐 뭐 나라 도시가 뭐 번성하고 뭐 커뮤니티 번성 가족 번성하면서 그 뭐냐 전통은 기초가 됐다 또 전통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이 아 의식 이의식 만약에 그 혼자 있는 거라면 전통은 그룹이다 대조 나왔고 우리가 네그 전통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조화 그 다음에도 훈련식인 전통 노래 스포팅 이벤트, 뭐, 네. 우리를, 뭐, 스포팅 이벤트 하는 이 노래는 우리들을, 관중들을 결속시켜준다. With 스 common sense of the narrative t 뭐, 년. 어쨌든, 패스 e 올림픽, 토치, 성, 성, 성화, 성화. 그 다음에, 전 세계들을 통한, 뭐, has set a s 이러한, 이 종교적 차이, 인종 차이, 이런 것들은 옆에 두고. 그 다음에, 경계들을 개렁시켰다. 그러니까, 허물었다. t r 디션 이렇게, 뭐, 본드, 이렇 나오고. c a r a b i 넘어가면, sense of isolation c o m o 그 뭐냐, 그, 전통의 힘, 사람들을 묶어주는. 그래서 이번